4월 28일에 열리는 우리 집에 놀러와요. 콘서트에서 같이 해주요 우리 집에 <웃음> 놀러와요. 콘서트에서 다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. 슬든 세탁소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우리, 우리 집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콘서트 때 봐요. 콘서트 때 봐요.